chán cái thịt h s 내 m not going to be able t get a e of a o l l e b t i t b l e b t o o Chỉ cần có chai rít m ắ m thì ở đâu thì cũng không được hết Còn không có gì chị ớt Bây giờ người ta ăn với chấm xanh vừa bự bự Nhưng mà nó không cay phải ăn ớt dễ thiên h ư này nó mới cay 30 ngàn em mọi người Rồi xong r ồ n túi Hết Còn đó, Bây giờ thì mình sẽ bắt đầu Còn gia biến nha Hôm nay thì Lý xã làm cho ba mẹ chuông Bánh tráng n g t ệ t thao với lại ram làm ram cuốn Thật tự l y không có giỏi Ly cũng rất là l 오, 어, 어, 어, swamp... 아, 먹다... 아,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어무 너무 너무 너무 너파너야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어무 너무 어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어 이거 b e 파야 just to eat the salad, to make a salad immediate like like ah. s a l a 가 태국한테 – SOMTAR 내줌야렁 n o 노릇! 오빠 당밭해야 돼가 요리하는 거야? 응 음, 같이 같이야? 응. 네가 요리해주는거 아니야? 너와. 아 왔어요? 응. 뭐야 또 사과 샀어? 아, 사과 응. 리는 사과 안먹는데 이거가 6 0 0클네어 어, 한근이네 응. 오. 엄 um, give 다 e t o u n o 뭐 u s h a u e <laughs> <laughs> <laughs> The boy, t n I go, wool, w o o l 우리가 만들 거예요. 오케이. Okay.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다 놓을까? 여기다 놓을까? 비디오 네 시간 많아 천천히 아, 이거 가그리 동생이 진짜 잘해 얘는 요리사니까 <목소리> 근데 얘는 못해 진 어, 예뻐 어. 여면아줌 이거가 리이거 엄마 <웃음> 야, 너도 잘해리니이공 공간? 공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h 간 공간? i 간 아. Style 우리, 우리 형님한테 내가 얘기하니까 엄마가 쓰세요한테 짱짱 야리 잘하네 리가 혼자 다했어리 엄마 더했어요 <웃음> 알았어 리가 혼자 못해 리가 엄마아 really 진짜? <웃음> 엄마 얘뭐는지 알아? 얘 엄마가 놀랄거래 <웃음> 얘 집에서 도한번 요리한 적 없다고 <웃음> 엄마가 이거 비디오 보거든 <웃음> 나 동생 다했어 이만큼 하면 되나 기름? 더, 더요 더 더. 이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는 아니고, 이 u 도는아 h 는 아니고, 이이 정도는 아니고, 이아이아고이정이 chiên thì trong đó chiên thì mình sẽ làm tốt nha, mình làm nước mắm, nước mắm cái móng, cái m chua ngọt, đen thì đ à Bây giờ là mình đã chuẩn bị chiên hết xong cái mẻ ram này rồi nè. đ ó bên kia, bên kia là, là mấy cái là mình đã làm xong. Đã đã, vậy ta. n ư mắm, một cái nước mắm là dành cho nhà chua nè, là nó không có cay lắm á, chua ngọt. còn một cái là thật sự là cay. đáng c h nị. ừ y là của mình. kiểu mười ngày rồi mới ăn lại đồ Việt Nam cảm thấy háo hức vô cùng. t ạ i là còn là đồ do mình làm. Nữa. mình thường ở nhà đ â u làm đâu. mẹ lên mà xem cái video này chắc xỉu. <cười> kiểu ở nhà đ â u t h c h con gái nó à mười rồi đ t m m à quà. đây h ả i tám tay tám c h ú t lấy lòng ba mẹ chồng t r ư c ba mẹ chồng tương lai. tới hôm nay là tận ngày cuối cùng rồi mới chịu làm đấy Ok mình chiên nấu cái nạn bản à y xong mình dọn dẹp lên rồi mình tụi mình cho quay t i ế p Với sự g i ú p đỡ của mẹ t r u n thì mình đã nấu xong bữa này Ta-ding Ta-ding ta-ding 반찬, 깻잎채 닭자 앙꽝남. 이거 먹고 <먹으려고> 너 많이 기다렸어요. 이제 저기 이게 맞아? 아, 그럼 발거 따로. 이렇게? 맞아? 어? 아니야? 그럼 네가 해. 100% wrong. 알았어, 알았어. 해줄게요. <웃음> 네, 우리 접시도 해야 되겠다. 아버님, 모슴, 아, 모슴 야채 좋아요. 이거? 응. 네. 이거? 응. 이렇게, 이렇게 해요. 응. 맛있는데? 이거 망고, 파파야, 돼요 이거 돼요 오케이, 그럼 고기. 야 똑같잖아. No. 뭐가 틀려? 오케이, 오케이. 음. 이거 찍어 먹어요. 음, 솥솥. 음. 음. 내가 뭐가 좋아? 좋지. 어떠셔? 음. 우리 욕심이 많은 여사님. w 거 스파이시? 어. 민물. 음, 배어 매워. 음. 아. 이렇게 먹는 거야? 음. 아, 많이 거셔우가하면은가 음, 됐어 됐어 됐어 여기다 응? 숟가락 꼽아야겠다 괜찮네 음. 맛있네 맛있어 맨날 이렇게 먹어 그냥 음. 그렇게 먹어야 되겠네 아니 엄마 이거를 어떻게 먹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툭툭 털어서 드셔보셔 어때? 괜찮아? 음음. 채소 많이 들어가서 괜찮아. 내가 안매워요음먹리는 음, 리그. <웃음> 매운 거 좋아해. 음. 리도 먹어. 음, 괜찮네 음. 음. 음. 음. 음. 괜찮아요? 음, 맛있어. <웃음> 스패살 가도 잘안 나와. <웃음> 음. 이거는 나는 이제 거의 이제 맨날처럼 먹는 거야. 이게 음. 내가 보통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먹으면 괜찮겠네 네 음. 네, 이렇게 먹어도밥 생각날 때도 있고 음. 뭐라면 생각날 때도 있고 똑같아요 음. 그 이렇게 먹으이제 리아 스프링롤 아 스프링롤 음. 자, 스프링롤 해봐. 네, 네. 어, 두 나, 어떻게먹는거야 그럼 스프거이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요 이거. 거 그렇게 먹 이거. 야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음. 안느끼이네 음,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I don't I don't know. I d n t know. I don't k n w o n t k o I don't k n o I don't k n 이 w I d k 네 o w o I hãy 그럼 các bạn ở video sau xin chào <웃음> mọi người xin chào bye bye